c u e 있는 엄마이자 결혼 8년차 주부 그리고 지금은 묘, 모바일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쇼호스트 최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평범한 엄마에서 쇼호스트가 되신 경험 한번 들려주세요 일단은 저는 원래 뭐 전공은 아동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쇼호스트 하면은 연기전공 아니면 패션전공 모델이신 분들 아니면 방송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했던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누구나 할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분야가 이쪽 분야인 것 같고요 마음 속에 어 나도 모바일 쇼스트를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또 좋은 마음으로 같이 음.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그럼 아이랑 같이 꿈을 음. 키우기 시작하셔서 맞아요. 멋지게 또 이렇게 데뷔를 하신 거네요 음. 그래서 저는 모바일 시장이 생긴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 집에서 계속 우울하게 있으면서 내 꿈은 뭐였지 찾다보니 어나 아나운서 하고 싶었지 근데 지금은 아나운서를 도전하기 너무 늦었고 그러면 말하는 직업을 하고 싶은데 뭘할수 음. 있을까 하다가 스피치 강사를 시작했어요 키즈스피치 근데 키즈스피치를 시작하면서 스피치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나운서 선생님 아니면 쇼호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을 음.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 예진쌤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이 말에 그냥 버튼이 눌린 것 같아요 어... 하고 싶었던 마음이 버튼이 눌려져서 오케이 오늘부터 쇼호스트 아카데미 등록하자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등록하고 상담을 받고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나는 쇼호스트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쭉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가장 먼저 이 쇼호스트, 라이브 커머스의 쇼호스트를 시작하신 게 언제예요? 제가 원래는 공채를 2016년에 준비를 했었어요. 홈쇼핑 음. 공채를. 근데 그러다가 한 2, 3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둘째가 생겨서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그때는 살도 진짜 많이 찌고 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 음. 내가 과연 일을 할수 있을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 모바일 쇼호스트 에이전시에서 쇼호스트를 뽑는다는 오디션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도 해봐라 해봐라 언니 잘할것 같다 집에 있으면 뭐 하냐 해봐라 라고 많이 권유를 해줘서 넣었는데 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오.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서른 살에 준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와 이건 정말 희망적인 얘기네요 오늘 듣는 분한테도 음.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속에 꿈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면 1등을 하게 되신 비결이나 노하우 음. 비법 같은 거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음. 네. 저는 첫 번째는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을 음. 보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친근함을 조금 많이 보셨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아기 엄마다 보니까 지금 모바일 홈쇼핑 시장에서 육아랑 또 생활 이런 가전 주부들이 많이 할수 있는 그리고 엄마들이 할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좀 갖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으실 음. 것 같아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처음 준비를 했을 때 네. 진짜 많은 분들의 방송을 많이 모니터링 했어요 음. 그래서 어 이분의 장점은 이거네 음. 그분의 장점은 내가 이렇게 배워야겠다 어 저분은 멘트를 이렇게 하시네 어 되게 신기하다 음. 어 되게 창의적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캐치를 해서 조금 나만의 색깔이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면서 어? 저거는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어? 어. 저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색깔을 더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나중에는 먼저 업체에 저는 이 제품 해보고 싶은데 어. 이거를 제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하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업체분들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방송이랑 성공 케이스 보시면서 음? 또내 것, 나만의 것또 찾아나가는 거 그게 아주 좋은 비결인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확신이 음.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음.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음. 뭐 에이전시나 아카데미를 통해서만 모바일 쇼스트를할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음. 근데 지금은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등 그런 구직 사이트에 모바일 쇼스트 뽑아요 경력 없어도 괜찮아요 뭐 아무나 오셔도 돼요 이런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원을 하셔서 어, 테스트를 하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 열정이 있으신 분들 일단 원서를 쓰세요. 그리고 가셔서 미팅하시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나에게 맞는 제품이 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찾아가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요 옛날에는 홈쇼핑을 따라하는 방송이 많았다면 지금은 뭐 편하게 홈 방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친근하게 소통하면서 할수 있는 방송이 많기 때문에 꼭 방송 경력이 없으셔도 되고 내가 뜻이 있다 근데 아카데미를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인사이트에서 지원하셔서 가시는 것도 진입을 할수 있는 음. 방법 중에 하나죠 음.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음. 뭔가 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일을 잡을 수 있을까요? DM을 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지금 모바일 쇼호스트를 하고 있다는 티를 많이 내셔야 돼요 해시태그를 보고 실제로 컨택을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가구를 했었는데 가구 쇼호스트 하고 걸어놨더니 음. 안녕하세요 어디가구입니다 예진님 혹시 이날 되시나요? 하고 오,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음. 그렇게 컨택을 받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 대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대행사분들이 막 그 뭐라 그럴까 친구로 떠요 음 그분들을 다 이제 친구 추가하고 그분들이 방송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다 먼저 DM을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도 프로필을 일단 하나 만드세요 예쁘게 사진도 넣고 내가 뭐하는 사람이고 나의 강점은 이거예요 나는 전공이 이거기 때문에 뭐 전자기기 쪽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것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문구를 쓰셔서 음그 업체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잘 활용하시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인스타에서 어필하시고 또 DM으로 연락 또 하시면 또 일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음. 내가 못하는 일을 친구에게 주기도 하거든요 관계를 잘 만드시고 업체분들께도 음. 진짜 뭐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표현을 하시고 음. 좋은 제품 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도 많이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오. 일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 을 합니다. 오 진짜 꿀팁이네요. 응.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업체에서 미팅을 하는 사전 미팅을 하는 업체가 있고 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시트를 주시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물론 숙지를 해 가야 되겠지만 사전 시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음. 내가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어떤 구성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라도 공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B, 뭐 A 브랜드를 하게 됐는데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 어떤 구성을 할지도 시트를 안 받은 상태지만 A 브랜드를 보고 그 브랜드의 주력 상품 있죠? 음. 주력 상품을 살짝 그냥 보시고 후기를 보시면 음. 업체 갔을 때, 아, 제가 보니까 이 제품은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방송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라고 해주시면 이분들이, 어, 이 친구는 아직 우리 제품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음. 많이 공부하고 왔구나 해서 더 마음 열고 어. 다가와 주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음. 두 아들의 엄마라는 게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지 음. 단점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느끼는 장점은 엄마들이다 보니까 육아용품이나 가정용품, 생활 가정용품 같은 경우는 주부이기 때문에 잘할수 있고 애기 엄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 같은 경우는 물론 아가씨들도 잘 파시겠지만 주부로서 내가 써보고 이거 내가 써보니까 이 청소기 저 청소기 다 써봤는데 이거의 특장점은 이거더라 음. 라고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동용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아이가 썼을 때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 쇼호스트들 엄마 쇼호스트분들을 업체에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고객들과의 찐소통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에피소드로 찐소통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육아하시면서 방송 하시기가 좋은게 육아는 이제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뭐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아이가 없을 때의 방송 스케줄을 제가 잡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너무 일찍에 가야 되는 방송이나 너무 밤늦게 하는 방송은 남편과 아이를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시간이 안 맞으면 방송을 잡지는 않아요 음. 근데 그런 게 제약이 있죠. 나도 밤 9시에 방송하고 싶은데, 나도 아침 일찍 방송하고 싶은데 그게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랄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최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면서 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방송하셔도 되고, 뭐 두번 방송하셔도 되고 내 역량에 따라서 내 아이 케어에 맞춰서 스케줄을 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육아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아동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전공을 했던 것도 음. 강점이 될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는 오히려 제가 아동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나는 쇼호스트를 하기에는 전공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사실은 신문방송학이나 음. 뭐 연기 전공이나 뮤지컬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뛰어나고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음. 아동학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지식, 이런 것들을 방송 중에 되게 잘 풀어내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서 최근에는 아동 전집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읽어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이거 있어요 라든지 음.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드릴 수가 있고 뭐 육아용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아동학 전공인데 영세에서 음. 몇 개월까지는 발달 사항이 이렇잖아요 하면서 막 아는 척 하면서 막 <웃음> 없는 짓이 끌어내면서 그렇게 <웃음> 할수 있어서 되게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패션 전공이다 하시는 분들은 음. 패션에 특화해서 하실 수 있고 어, 컴퓨터 전공이에요 근데 나는 특장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마우스 이런 거 제품 하실 때 오.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고 요즘 컴퓨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진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의 전공이 진짜 어디든지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음. 본인들의 숙제지만 내 전공이 음. 반드시 이 안에서도 잘 녹여낼 수 있다고 저는 상담합니다네뭐 전공부터 약간 덕질하는 그런 취미, 아 특기 다 끌어모아서 뭔가 나만의 분야를 음. 뭔가 쌓아갈 수가 있는 그쵸. 분야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더 잘하고 싶고 음. 더 좋은 방송을 하고 싶고 더 좋은 쇼스트가 되고 싶고 이런 음. 분들이 계실텐데 네. 그 단계에서는 좀 어떤 성공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냥 업체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음. 이유는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음. 생각했을 때는 어, 그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제품을 만드신 분은 진짜 모든 걸다 걸어서 이 제품을 만드셨잖아요 음. 근데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어떤 회사라면 그회사의 누군가는 야근을 하고 어. 이 방송을 위해 누군가는 식사를 못하고 외근을 하셨을 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의 노고를 잘 녹여내는 게한 음. 시간의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송을 끌어내는 게 쇼호스트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이 생각을 한다면 결코 방송을 음. 막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동일하게 이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잘 전달해 줄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저는 피드백 노트를 써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지금은 한세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근데 초반에는 다섯 번 이상을 봤는데 첫 번째 보는 거랑 두 번째 보는 거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달라요 음. 그래서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노트에 몇월 며칠 무슨 방송? 어? 내가 이거 하는데 보니까 중간에 리을 발음을 막 씹어버리네? 어? 이거 하는데 내가 손을 이쪽으로 트네? 근데 상품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드는 게더 예쁘겠네? 그런 음 것들을 다 써요 심지어 하다 보면 내가 웃을 때 되게 원숭이 같이 웃네 원숭이 같이 웃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막 써놔요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 그 다음 방송 갈때한번더 음. 읽고 들어가고 또 읽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각인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첫 번째 썼던 피드백이 두 번째 방송에 똑같이 쓰게 돼요 금방 안 바뀌니까 근데 회차가 넘어갈수록 저도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어나 이제 원숭이 표정 이제 안 하네 이게 되더라고요어 이제 나 발음 이렇게 안 씹네 물론 다른 발음은 씹긴 하지만 음. 내가 고민했던 리을 발음을 이제는 안 씹는구나 어 그리고 이제 나 핸들링 할때손을 이렇게 하네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아 노트를 필기하는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수시로 반복해서 볼수 있는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 친구들이 물어봐요. 언니 이거 어떻게 돼? 저 어떻게 돼? 하면 제가 내 방송 몇월 며칠 이걸 잘라서 보내주면서 나 지금 이랬었지? 근데 이렇게 고쳤어. 너도 지금 네 방송 보니까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는데 이건 언어습관이야. 이거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피드백도 찍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어 글쎄 왜 그러지? 어, 뭐 느낌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있고 기 때문에 저는 노트로 써서 일단 나의 객관적인 걸 보고 고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이 언니 나 어떻게 해? 했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일단 내가 발전해야 되고 음. 내가 가진 걸로 또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노트는 무조건 쓰셨으면 좋겠어요 와저 음. 아, 신입의 마음으로 계속 이 맛이네요 어,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은 사실 쇼호스트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대체불가한 쇼호스트가 되고 싶어요 아직은 대체할 음 인력들이 저, 저 대신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어? 예진씨 처음 방송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어? 어제 방송보다 오늘이 나아요 하는 피드백을 듣고 싶어요 근데 진짜 마음을 쏟을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니까 오늘 내가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 굉장히 많이 좌절도 할 수도 있고 아내 길이 아닌가?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어요? 어 저는 되게 자주 왔었고 오.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왔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음. 자리 잡는 시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내 욕심만큼 잘 되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방송을 잘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음. 아, 이게 내 길이 맞나? 라는 음. 생각을 했었던 게 어떤 친구랑 같은 방송을 들어갔는데 나중에 저는 빼고 이 친구가 캐스팅 된 거예요 혼자, 허? 단독으로 또 한편으로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업체가 있고 진짜 얘가 잘하고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제품에는 이 친구가 훨씬 맞고. 어울리고 음. 이 제품은 예진씨가 어울리고 맞고. 이런 것 때문이지 음. 결국,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음. 나를 다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누구야 오.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아, 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냐면 똑같이 겪었는데 다만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얘는 일주일 전에 겪었고 이제는 오. 괜찮아졌고 나는 이제 겪고 있는데 괜찮아졌고 얘는 2주 뒤에 언니 나 힘들어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내가 힘들 때는 이 친구한테 야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음. 걱정하지마 너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런 피드백 들었잖아 이런 칭찬 들었잖아 해서 친구한테 또 좋은 에너지를 주고 내가 힘들 때는 또이 친구가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의 격려와 화이팅을 받으면 또 내가 살아나고 또그 살아난 에너지를 또 나도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한 후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하다 여전히 어. 중요하다 이런 게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발성과 발음은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음. 모바일 쇼호스트는 발성 발음 크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의외로 어. 홈쇼핑 쇼호스트는 발성 발음 중요하지 아나운서는 발성 발음 중요하지 근데 모바일 쇼호스트는 아니야 텐션 좋으면 돼 발성 발음 굳이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사실 한시간을 방송을 끌고 가다 보면 목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음. 방송 하루 이틀 할거 아니고 한시간만할거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목 관리를 계속 해, 해 주셔야 되고 복식호흡 쓰시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고 발성 발음이 잘 잡혀 있어야 그 방송의 퀄리티가 훨씬 좋아져요 근데 음. 여러분 방송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발성 발음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민지적시죠 <웃음> 진짜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 발성 발음은 민지적 시점과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민지적 시점 정말 열혈 구독자인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쇼스트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발성 발음은 무조건 잡고 가야겠다 라고 음. 생각을 했었고 책도 진짜 많이 봤었고 음. 그 온라인에서 결제해서 보는 그런 발성 발음 밤도 들었었는데 음. 근데도 되게 부족했어요 제 목소리를 음. 들으면 그리고 예전에 저는 쇼스트아카데미도 들었었지만 쇼스트 아카데미에서도 기본기를 딥하게 하진 않아요 음. 아무래도 셀링 포인트 이런거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유튜브에서 아나운서 발성 발음 복식호흡 발성 발음 모든 영상을 거의 다본것 같아요. 진짜 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영상을 찾아봤었는데 그중에서도 아 이분은 찐이다. 아 어떡하고 제가 공명으로 입문을 했어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웃음> 공명편으로 입문을 해서 모든 영상을 다 봤었거든요. 오. 그리고 지금도 공명은 제가 진짜 다섯 번 이상을 봤어요 와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고 진짜요? 그래서 제가 공명을 캐치하고 나니까 어? 소리가 조금 달라졌네를 음. 느꼈기 때문에 아 민지님 저, 정말 최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언니 내 목소리가 이래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면 공명을 잘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내줄게 하고 민지적 시점 이렇게 유화를 공유하고 어. 이래요 기본기를 매일매일 틈틈이 음? 갖춰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말씀 들려드리려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 이렇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아낌없이 들려주시고 또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이미 너무 천사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방송도 많이 하실 거니까 꼭 이렇게 팬으로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내 길인지는 또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낯선 길을 간다는게 두렵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가 뭘까 와 머뭇거릴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길을 한 걸음 내딛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길에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파이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